아니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하고너말 바꾸지 말하고 자꾸 여기 봐너 보라고 너가 너 입으로 이게 제자라고 했어 이거 응? 예수님이 말한 여기에는 안임한데 그러면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금 열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한대 너가 너 입으로 말했으니까 증명하라고 증명 못하겠으면 빨리 탈때써 마무리해 마음이 어디서 사기를 지냐 설문을 해봐자 여기 여기서는 안 이루어지고 이게 예언이라고 했지 그지 해는아니 해봐 네가 했잖아 네가 예언이라고 했어 잉? 자 약속의 목자 열두 제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의 영이 임했어 아니면 니네 영으로 임했다 했잖아 자 다시 물을게 지금 실상계시록 실상시대야 열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의 영이 임했냐 아니면 신천지 열두, 신천지의 또 다른 보도회사가 열세 명이냐, 열두 명이냐, 한 명. 말 잘해. 정복도 해야지. 니네 말대로 니네 입으로, 니, 네, 가 말했어, 니네 입으로. 근데 이게 열, 내가 말고, 니또 네 다른 보도회사, 신천지의 또 다른 보도회사 한 분이야, 열두 명이야, 열세 명이야. 또 다른 보도회사 오늘 이제 했어. 이한 명이냐, 두명이 자, 너희 제자도 맞지? 네. 예. 그래 제자들 맞지? 네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 총회당이지? 네 응. 신천지 성경예석이 맞나? 맞아요 왜맞냐 맞습니까? 어떻게 이게 신천지 성경예석이 맞나? 응? 근데 왜 여기를 응? 우리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아니라는데니주장이 그래, 네네 틀렸다고 그거 왜 틀렸는지 말해주시라고 했지 자, 여기 읽어 우리가 분명히 말했잖아 이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고 진리의 성령이 성령을 하느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니아니라는데니주장이 네네 틀렸다고 그거 왜 틀렸는지 말해주시라고 했지 자, 여기 읽어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보에사 성령은 성령수에 거하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대연하신다자 잠깐만 그사랑의 입을 통해서 대응 하신다 이렇그 하나고 그가 누구고 말이에요. 그게 그누냐고 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고의 하명을 사람 에 거하시며 그 사람의 이이총장잠그사랑의 입을 통해서 대응 하신다 이 그가 누구냐고 그가 누고 말이에요. 그게 그누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고향 성명을 사용되거 하시는 그사람의 이름 인형이 총회장 어, 저는 정확히 논의하고 약속임 목자가 같아달라 근데 이런때도 다르잖아요 응성교하고 응. 같아달라 신경이 다르냐 그래요? 응. 약속한 목자 가는니르죠 이거 가르쳐. 니가 보시면 니가 가의쳐 니가 가르쳐. 니가 가르쳐. 니가 가르쳐. 니이두글자 니가 가르쳐. 니가 가르르죠 너무. 가르쳐. 니가 가르쳐. 니가 가르죠이가가르이 니가 가르쳐. 니가 가르쳐. 니가 가르쳐. 니 그 약속, 그 약속은 이미 있으니까 그 지혜상의 약속인자 대안을 하는 거고, 여기 아직 지혜상의 대안, 유튜브를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네. 어떻게 대을 하고 어요이들어안 들어가? 아, 저안 들어가, 안 들어가? 들안 들어가? 다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나중에 들어가 안.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들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들어 들어가? 안 들어가? 나 들어가? 안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어 야, 봐봐. 너희. 너희와 함께. 응? 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갈냐고. 응?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고 가... 다르다는 걸 알려주세요, 어떤 걸. 아니, 다른 거, 누가 보면 다르잖아. 글자가 전혀 다르죠. 말대로 이 애연이라고 하죠, 치더라도 예수님의 열두 진자에게또 다른 보혜사가 이미 아니니 기준 알려주세요. 언제 이만이고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상 때 실상 때가 언인데요 지금. 지금 21세기 지금요? 음. 그럼 지금 할게요 하시죠. 속에 있겠죠. 또 다른 보혜사가? 여자 내 입으로 말했다. 또 다른 보혜사좀영기0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 총에... 그래, 또 다른 보혜사가 6만 하시는 거예요. 봐봐. 또 다른 보혜사가 2만이 총에 당했는데도 2매. 너 이거 애언이라고 그랬지? 그래. 열두 제자들에게 임미 아닌가? 임이 지금 임했어? 안 임했어? 지금요? 응. 임했어요 찾아가는데 너또 다른 보혜사가 너 입으로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하니 총회장님한테만 임하는 존재야? 근데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열두 제자들한테 또 다른 보혜사가 임해? 영생, 용기, 영생은 당연히 알죠. 아니, 또 다른 보회사가 이만하고, 너말바꾸지 이만한... 말하고, 자꾸 여기 봐. 너 뭐라고? 너가 너희 불교의 제자라고 했어? ,이? 이거 예수님이 말은 여기에는 아니만 데그럼 이제 예원이 이루어지고, 지금 열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회사가 이미 아니 너가 너희 불교 말했으니까, 증명 하라고 증명은 못하겠으면 빨리 탈댔어 맘에 해 이제 어디서 사기를 줘 사기지 <목소리> 사기만 <설명을> 해봐 자 사기지 <목소리> 몇번봤어자 너가 여기 여기서는 아니뤄지고 이게 예원이라고 했지 그치 <목소리> 해원 아니냐 이거 했잖아 니가 예원이라고 했어잉 자 약속해 먹자 열두 제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의 영이 임했 아니네 니네 입으로 임했다 했잖아. 자, 다시 물번 볼게. 지금 실상, 개시록 실상 시대야. 열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이회사 임했냐, 임했냐. 신천지 열두, 신천지에또 다른 보호회사가 열세 명이나 열두 명이나한 명이냐. 말 잘해. 참, 똥손해야지. 이래도 니네 입으로, 니, 니가 말했어, 니네 입으로. 근데 이게 열, 내가 하고. 신천지에 또 다른 분에서한 분이야? 12명이야? 13명이야? 너 사기잖아! 왜 자꾸 아니다 그래? 아니, 아니. 말하라고 말하라고! 뭐, 왜 이렇게 안들으시네 뭐? 말하라고! 아무도안 들으시잖아요. 너 봐, 니네 말대로 내가 했잖아. 이때가 아니고, 니네 말대로 애원이야? 애원. 내성취때가 됐어. 실상시대잖아. 성취시대잖아. 그치? 이만희 총회장에게또 다른 보혜사 임했어. 열두 죄자의 자 임야, 아니네. 이만희, 아니, 이만희. 니 입으로 말했잖아. 알았어. 니 입으로 말했잖아. 임한다고. 그신천지에또 다른 보혜사가 열두 명이야. 열두 명이 한 명이야. 니가 네니네 입으로 그랬다고. 니네 입으로. 내네 입으로 본게 아니고. 근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그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13명이 13명 있는게 맞냐? 13명 있는 맞냐고 말해 1 3명이냐1 2명이냐 한명이야 말해봐 해봐 빨리 빨리 해봐 신천지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게 빨리 대답해 그는 무슨 일이어 그래 답을 저... 못한다는 건니성경에서 네 성경이소, 신천지 성경에서 틀렸다는 거잖아 니가 알고 있는 게 잘못했다는 거야 근데 왜 인증을 안 해? 어? 그러연락 내가 어차피 안 받으셨네 보혜사가 어? 신천지 보혜사가 13명이야, 12명이야, 1명이야 이주정도 하면 13명이 래 신천지 1명이 총회장은신소에 그래서 다 갖고 오시라고요 우리 이거 몇줄 갖고 그렇게 난리치지 마시고 이거 얘기안하고 이거 네가 너희 제자들이라며 지금 안님했고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성취 됐다며 니가 말했잖아 니 입으로 말해봐 지금 이제 신천지의 보혜사 몇 명이야 정도껏 장난을 치고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성경나무고 성능나무고 이거는 야 생각을 해봐라 이거 아무리 맞춘다고 맞춰지나 지금 가면서 성능나무가 아니라고 하잖아 성경이 아담이 지리를 따른 거 그럼? 이거 억지를 부리고 뭘 고집을 부려도 어느 정도다 네 이거 설명해봐 설명을 하, 설명을 못하겠으면 사인하고 빨리 설명해 계시로 실상, 실상 줘 계시로 실상 줘 계시로 실상에 응. 또 다른 보이사 있어 없어 아니면 안되겠어 응. 그게 빨리 해석해 니 그래. 네, 맞춰봐 맞춰보고 너는 아무리 하네 가 배도자가 될건지 안될건지 얘기해봐 네가 그걸 가지고 가서 신천지한테 가서 그래 니가 알았더니 또다른 보혜사가 사실은 13명이었다고 말해봐 그럼 그걸들은 이만희 총이랑이늘 배도자로 찍을건지 안찍을건지 보자고 이거 봐라. 세원세원지뢰비 사자는, 지뢰비 사자는 세례 요한이 이만희는 사도 여한께지 근데 자기가 지뢰비 사자 때문에 없잖아. 여기서 봐. 누가 이만희 총회장님이 예수님을 증거한대. 자기 자신 증거한다는데. 신천지 교리는 전부 이만희는 이 총회장 한 사람 증거해.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하고 이만이라고 이만희 총리장이 성경 2 0 27분이 한 사람 중간에 한 사람 어 너희는 이제 어떻게 했어? 군자가 예수님이 불었어요 이만 희 이제 맞아 풀러 이 남자가 뭐라그랬냐 군자가 예수님 플러스 예만님 근데 이거뭐래그잖아요 아니 여기 뭐라 그랬냐고 성경은 사도행전1 2장에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분이거같이안 같지? 자 여기 한 사람 봐봐 봐봐 여기 봐봐 한 사람 한 사람 증거한대 넌왜두 사람 증거한다 그냥 예수님이 총회적이면 자기 한 사람 증거한다고 하는데 넌왜 자꾸 두 사람 증거한다고 그래